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제한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이지쌤의 파워포인트 강의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포인트는 바로 이 피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겠죠 그런 이미지들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에 맞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pt 를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의피드를 보면 정사각형 모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의 크기도 정사각형의 사이즈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단 메뉴에 있는 디자인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 볼게요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를 쓰고 있다면 디자인 왼쪽에 가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것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 크기, 뭐 너비, 높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너비와 높이를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면 슬라이드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너비를 그냥 저는 15cm 그리고 15cm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난 픽셀 단위로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요 인터넷에 가셔서 센티미터와 픽셀 단위 계산을 하셔가지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cm 1 5 c m 로 해서 확인 누르고 그냥 최대하냐 맞춤확이냐 인이 두가지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올 사이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 볼 것은 이미지를 뒷배경으로 해서 텍스트를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제품이나 또는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삽입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요 삽입 그림을 통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얻고 싶다 라고 하시면 픽셀즈닷컴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 에꽉 채워 볼 건데요 여기서 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미지를 채우실 때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지의 비율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를 자를 때 똑같은 비율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미지를 1대1 비율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화살표를 누르시고 가로, 세로 비율을 누르시면 여기 1대1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1대1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1대1 비율로 잘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를똑 누르고 슬라이드 크게 맞춰서 배치를 해주면 딱 맞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아 이미지를 꼭 1대1 비율로 잘라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 여기에서 어 나는 이미지의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르기 다시 한번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누르면 틀어지니까 Shift 키 누른 채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로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텍스트를 적을 건데요 제가 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이지 쌤이 만드는 인스타그램 피드 이미지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글씨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텍스트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조되면서 잘 보여지게끔 만들려면 저는 일단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차라리 뒤에 있는 이미지를 약간 어둡게 만들어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수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위치가 이거거든요 밝기 0, 대비 0 근데 왼쪽으로 두 번만 가면 이렇게 밝기 마이너스 40%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40%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어두워졌죠 만약에 난 이거보다 더 어둡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가시면 그림 수정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밝기를 더 해주시면 돼요 짠. 저는 한 60%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훨씬 더 흰색 글씨가 잘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흰색 글씨만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여기 있는 이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고딕체 같은 글꼴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어 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얇은 글꼴부터 굵은 글꼴까지 총 9개의 글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가장 얇은 글꼴부터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드래그 하셔서 굵은 글꼴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굵은 글꼴 바꿔주면 확실히 이지쌤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눈에 띄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똑같이 글꼴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줄 건데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그리고 슬라이드쇼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렇게만 냅두면 글씨가 굉장히 작아보여요 그래서 훨씬 글씨를 크게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지쌤이 만드는 인스타그램 피드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억지로라도 좀더 길게 만들어서 이 좌우 폭이 조금 더딱 어 맞게 좀더 크게끔 표현해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냐면, 여기 홈탭에 가면, 여기 있는 단락에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균등분할을 눌러주시면, 문자와 단어 사이의 공백이 없어져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무것도 변함이 없죠? 오른쪽을 살짝만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자 그러면은 완성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미지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PC 카톡 많이 사용하시죠? PC 카톡을 사용하고 계시기만 한다면 정말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PC 카톡을 켰고요 이렇게 채팅창이 나오죠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건 뭐냐면 일단 여기는 있 지금 작업한 거 있죠 이 이미지 정사각형 사이즈의 크기와 그리고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다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없이 Ctrl C 복사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주세요 이 다음에는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Ctrl V 또는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여기 에 이미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안에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신 뒤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아주 손쉽게 인스타그램 피드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제작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제가 정사각형 사이즈로 이미 잘라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별로예요. 그런데 쓰고는 싶어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 자체를 약간만 흐릿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꾸밈 효과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흐리게 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흐리게를 적용하니까 뒤에 있는 이미지가 잘안 보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수정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글씨체를 활용해서 넣어 봤는데요 여기에 그림자 효과까지 집어 넣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 다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Ctrl-C 복사한 뒤에 채팅창에 그대로 Ctrl-V인하고 전송을 누르면 똑같이 전송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정말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워포인트로도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디자인 마음껏 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샘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